참 깊은 어둠 속 죽여 신곳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가 보이지 않 t <sum> 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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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아닌 걸양이삼백은종의 세상 속으로 요즘 세상이 개판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예, 윤석열 타도 어, 투쟁 선포를 하고 예 지금 예, 농성장까지 꾸려가지고 그 숭례문 앞에다 지금 뭐 촛불 행동에서 농성 중인데. 예, 윤석열을 왜 타도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양상욱 총장님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안진걸 소장님, 예, 음? 그냥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안진걸 소장님, 어,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윤석열 타도의 선봉, 양희삼 목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인생경제 <웃음> 살리기의 선봉, 안진걸이뭘뭘 뭘 보좌야, 맨날 털어가면서. <웃음> 아니, 양희삼 목사님이 안진걸 소장님을 보좌로 뒀습니까? <웃음> 아니에요, 제가 보좌요. 제가 보좌 <웃음> 서로 보좌라고 하니까 <웃음> 누가 에, 아, 보좌인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안 소장님, 제가 좀 도와드리고 도와드릴 토요일 날 이제 이게 전국 집중 집회 했는데 난 굉장히 많이 실망했어요 음. 왜요? 아니 사람이 그것뿐이 안 나와 아... 아니, 실망...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 고정영장도 했는데 이분들이 네.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그 우리 잘못이 안 나오는 이유를 파악해갖고 네. 나오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아, 노무현 대통령이 런 말씀했잖아 농부가 밭을 타사야아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안 나오는 맞습니다. 분들을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어떤 동기부회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정근 소장님 또 반성의 말씀 한마디 예예예 예, 예. <웃음> 어, 3월달 100만명 2월 18일 50만명 보였는데 10만명 몇개안 모였기 때문에 에. 10만 조금 더 넘은 것 같아요 니놈 정확히 반성이 필요합니다 에. 굉장히 모이신 분들은 힘차고 열기는 뜨거웠고 또 2월 어, 11일에 비해서 두세 배 많이 오신 건 사실입니다만 잠깐만 방송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에. 방송 돌아가고 있습니까? 에. 예. 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예. 있습니다. 비, 또, 예. 영상이 동, 비공개 동영상으로 예. 떠났습니다. <웃음> 말씀하세요. 예.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촛불행동해온 민생경영사 안진거리인데요. 2월 18일 전국집중대 어, 행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또양의서 목사님 하이라이트 연습까지 굉장히 열기는 뜨겁고 호응은 좋았습니다. 근데 3월달 100만, 2월 18일 50만명 목표를 했는데 그에 비하면 10만명 좀 넘는 숫자로는 아직 저희들 역부족이죠 그리고 촛불행동 집회가 여전히 너무 운동권스럽다 어, 결의만 너무 세다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재미있게 문화적으로, 대중적으로 올수 있는 힘들어. 분위기가 아직 덜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힘들어. 대부분 음. 맞는 말씀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촛불행동이 더 재미있게, 더 대중적으로 더 많은 각계각층과 연대하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2월 4일날 민주당이 장인집회 했을 때 30만명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다 총인원 40만명 은 적이 있는데 민주당이 장인집회또 빨리 결정을 해서 서로 또 시너지를 내자 이런 제안도 드려봅니다 아니 방송 되는가요 지금? 방송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나오는데? 아, 어, 지금 다시 붙고 다시 할거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 이벤트가 아니라 다른 이벤트. 아, 다른 걸로. 예. 아니 이게 다른 걸로 들어갔어. 다시 작가 씌워라. 나 나온 네. 나온다고? 나와요? 아. 아, 잠, 저기 애청자 여러분 잠시 혼선이 있었습니다. 음. 왜냐면 하 요즘에 이제 유튜브마다 세 개씩 방송을 하고 이재명 대표 아마 노조법 23조 그 현장 방문까지 겹쳐지면서 음. 지금 음. 들어오 고 계십니다. 하고 계세요. 예. 음. 네. 뭘로 저는 안 보여요 지금 뭐가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여러 방송이 동시에 서에서 지금 생방송을세개까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재명 대표님 쪽으로 많이 가셨을 거 아니에요 노조법 예. 2, 3조 개정본부 현장 지금 어, 방송 나오고 다잘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 예. 예. 예. 예. 저도 보겠습니다 자, 쭉 122명 벌써 들어오셨고요 예, 여러분 잠시 어 동시 생방송 여러 개다 보니까 기술적 혼선이 있었는데요 예. 자 예. 백운정 대표님이 다시 인사하면서 예. 예. 재밌게 아니, 다시 방송은 처음부터 시작됐는데 예 그니까 됐어요, 됐어요. 방송이 네. 나가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좀아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어, 지금 어, 매주 월요일 날 어, 우리가 세상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 세상 속으로 방송 오늘도 지금 양희삼 목사님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 예, 진행을 하는데 제가 지금 주요 그 말씀드리는 건 지난 토요일날 촛불집회에 네. 예,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고 아, 이런데도 예, 사람들이 좀어 많이 안 나왔더라. 한 100만 나와야 되는데 10만 네. 분이 안 나왔더라. 네. 이 원인이 어디가 있냐. 아 어,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어, 첫 번째 나는 연대가 아직 제대로 안돼 있다. 맞습니다. 어느 단체 네. 하나가 대한민국을 운명을 걸고 지금 어, 저항하는 항쟁을 주도할 수 없는 거고 많이 연대해야 되는 맞습니다. 연대 부족이냐, 네. 아니면 홍보 부족이냐, 아니면 나올 만한 동기 부여가 모자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좀 어, 생각보다 적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안정 걸 수가? 네, 그. 그러니까 당일 열기도 뜨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양희선 목사님의 하이트바인도 너무 좋아서 사실 또 온라인은 제가 또 점검해 보니까 수백만 명이 봤어요. 네. 근데 백년 대표님 말씀처럼 온라인에서 수백만 천만 가, 천만 명 가까이 봐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여권 눈도 하나 깜짝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나마 그래도 온라인에 저번에 민주당 2월 4일 날 30만 명 정도 모이니까 그래 이슈가 됐잖아요. 10만은 네. 많이 모이신 숫자고 모이신 분들은 너무 고맙지만 <웃음> 저희들이 역부족인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 원인 있는데 제가 쭉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촛불행동이 여전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다음에 재정치세력 또뭐 민변 참여자로 대표되는 시민단체 세력 그리고 뭐 종교계까지 다 포괄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 0 1 0년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 행동 때는 무려 2,300개 시민단체가 총집결했거든요. 노동단체까지. 근데 지금 아직 촛불행동은 어 백여 100, 한 50개의 시민단체와 한 100개 가까운 유튜브와 어 개별 회원으로 만명 가까운 회원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럼 촛불행동이 더 발로 뛰면서 더 많은 노동, 민중, 시민, 사회 각계각층을 힘을 모으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집회가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이면 입소문이 나서도 또 사람들 이 오기 마련인데. 종합에 보니까 우리 집회가 아직도 너무 운동권 집회 같다. 음. 또 특정 발언, 특정 공연이 너무 많다. 음. 이제 식상하다. 이런 지학교 나오는 거예요. 냐면 길어지니까 지루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러면 더 많은 대중가수의 공연, 더, 어, 힘이 나는 신나는 분들의 어떤 발언 배치, 뭐 이런 것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러면 타도로 계리가 높아 한건 좋은데. 그건 모인 사람만 결의가 높아진다고 해서 타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켜보는 사람, 간망하는 사람, 안방에서 비평하는 사람들마저도 나올 수 있게 적절한 어떤 수위나 표현 조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인동기 나올 수 있게 여러 가지 유인동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도 여전히 미진하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어, 윤석열 후보 에 대한 분노와 어, 항의 열기는, 저항의 열기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날이 좀더 풀리고, 그다음에 2월 달에 이제 난방비, 전기료, 물가 급등 고지서 날라오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정말 말도 안 되고 너무나 황당한 역사적으로 정말 이렇게 전무, 전무무한 역사적 절, 전례 찾아올수있을 정도로 제야당 대표에 대한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정치 공작, 아예 용산 집무실에서 지들이 진두지휘한다고 고백을 했잖아, 자백을 했잖아, 범죄 자백을 계속 영장 청구할 거라고 그런 것과 겹쳐지면서. 어 3월 달에는 100만 명 가까이 모일 거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그데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민주당이 빨리 장애투쟁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장애투쟁 병행을. 그래야 그게 또 서로 시너지 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죄송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봤을 때 지난번 민주당 장애투쟁에 뭐한 40만, 50만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수준은 나와야 되는 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어, 어떤 어 민심과 합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도 들고 또 하나는 민주당 때 나왔던 분들이 어, 촛불집회는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았구나 이런 네네. 생각이 들어 그분들이 네, 나오게 해야 되는데 양정 목사님 네. 예, 민주당 집회 때 나왔던 분들 이번 촛불집회 나왔던 분들 근데 사실은 어떤 정당 활동만 하고 지표 안 나왔던 분들이 그날 나왔고 네. 어, 이번에는 정당활동도 하고 집회하는 분들이나 정당활동 없이 이런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 생활정신분이 나오는데 숫자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어, 이번 지표는 이재명 대표 얘기도 이미 더 들어가 있었잖아. 그렇죠. 야당 탄압. 네. 그러면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예, 지지자들도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게 다른가요? 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민주 당원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나요? 뭐 제가 요 잠깐만 분석하고 양희선 목사님 예. 조금 비평이나 쓴 소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저는 촛불행동의 실무자면서도 또 촛불행동을 비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래야 더 제가 돈집을 만드는데 지금 집회에 나오신 분들을 분석하면 <웃음> 예.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나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한 다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규탄을 전면화하면 이제 그분들 중에 더 많은 분들이 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촛불행동의 딜레마는 그거죠. 이재명 대표 정치공작 구속책이 우리가 단식농성도 지금 돌입했잖 네. 릴레이. 결의는 저희가 높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그동안 그 촛불 집회나 촛불 시민명을 보면 이재명 대표 지자나 민주당 지지자많이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다종당한 정치 세력 이재명 대표를 비판적으로 지지하거나 또는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다 모이고 2016년도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행동이 그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고민이 든다 근데 분명한 건 민주당 지자나 이재명 대표 지자님들이 제일 많이 나오신 건 사실이다 근데 촛불 행동은 이재명 대표도 지켜야 되고 야당이나 정치 공격다 분쇄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윤석열, 김건희, 안동훈 정권에분노한 모든 정치적 시민사력을 포괄해서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이재명 대표 지키기만으로는 할 수는 없다. 이런 또 한계나 어려움도 있다. 그런 점들좀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어, 윤석열 정권이 지금 어, 검찰 독재 정권, 예, 민생 파괴. 이런 정권이라는 건다 공감하는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또 국민들 속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감은 있는데 어떤 어 비이재명, 비판적인 이재명 편에 서 있는 분들이 지표에 나오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들어서 이게 지금 지표를 이어가면서 모두 다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시발점이 언젠간 오긴 오겠지만 예, 양인선 목사님. 네. 그 부분이 상당히 괴리가좀 있죠? 그니까 뭐 제가 실은 이제 안소장님이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예. 어, 뭐 연대하기 위해서는 실은 어, 낮은 자세가 필요해요. 예. 그니까 내가 개방을 꽂았으니 너네들이 알아서 다 모여라. 이런, 이걸로는 안 되죠. 맞습니다. 예. 어, 심지어 뭐 제가 듣기로는 지난 우리 박근혜 때는 박근혜 촛불 때는 지도부들이 총 사퇴하고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할 정도로 어 이게 무슨 촛불 집회가 누구 장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까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뭐 누가 튀든 아 제가 연설을 해서 이렇게 저 시민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하지만 제가 연설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든 박근혜, 아니, 박근혜, 윤석열이, 윤석열, 유성열, 김건희가 끌려 내려와야 이게 핵심인 거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좀더 낮은 자세로 모든 연대, 시민단체들이 모여있지만 정말 힘있는 노동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함께 모셔오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중 집회, 대중적인 집회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좀, 어, 또 이제 이런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연예인들, 뭐 가수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또 우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블랙리스트.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모셔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어 우리 집행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 집회 색깔도 좀 최대한 모든 시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다 함께 모일수 있도록 문턱도 낮춰야 된다. 저도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 연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한 것도 일부러 넣었어요. 제가 주장을 해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연대 이런 게왜 어렵냐면 야 촛불 집회가 민주당 이중되냐 막 이런 걸또 지적하는 사람도 있대요.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염려스러우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얘기를 안 하면 이재명 대표 우리가 지지해주고 해주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언제 하겠냐? 그래 서 제가 좀그 강하게 얘기를 한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웃음> 저도 좀좀그 걱정 그좀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우리가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연대하고 다른 분들 모셔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말잘 진행되겠죠. 또 우리 안 소장님 계시니까 안 소장님 제일 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게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시민 그 어떤 촛불은 지금 촛불 행동이나 뭐 등등 해나가고 있잖아. 지금 과거에 야당 대표가 이런 어 독재 정권이 탄생했을 때 앞장섰지 않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견인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 아닌가 생각도 그 그부고 어, 서울의 소리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서울의 소리보다 먼저 더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민주당을 결속시키고 또그 결속력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합쳐져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고 박근혜 탄핵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때는 정당들 다 참여했잖아 안철수 당도 그때 탄핵촛불에 참석을 그럼요 안철수 네. 대표를 집회해서 봤죠 우리가 근데 아까 얘기해서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 하나 때문에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하는 걸로 보이게 되면 은 이게 결속력이 또좀 약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복합적으로 네. 다그 네. 부분에 야당 정치 탄압도 주요 의제로 어 넣어가지고 이게 독재 정권이잖아요 지금 어, 우리 현장사에 없는 이런 일을 윤석열리 말도 안 되는 거죠. 죠 말도 어, 안 되는 말도 안도부들이잘도율해서연도해서 네. 어, 가면 도안해서가도 어, 되는 데 어, 빨리빨리 했으면 되는 어요빨월 빨리 했으면 좋겠도안 되는 말월안 되는 말 되는 말도 안 되는 말도 는본도적으로참도연대는민노총까는도참 되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기존에 거대한 단체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전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네. 제가 배도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김건희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요 김건희가 지난번에 우리 조국 장관 조국 수호 그리고 어 검찰 개혁 요구 집회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보고요 기겁을 했대요 엄청 겁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김건희한테는 김건희의 약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나와주신 분들 저도 너무너무 눈물나게 감사하지만 이제 10만 명 이래고 이걸로는 진짜 안 돼요. 네, 이제 공짜 하나 더 붙여야 되고 앞에 숫자도 바뀌 바어야죠아 맞습니다. 네. 공짜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네. 예. 양인삼 목사님 말씀 같이 지금 뭐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막 남대문서로 전화가 와서 예, 그 농성 천막 띄어내라 하는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내가 어떤 사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공적으로, 대중들의 어떤, 어, 그, 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걸 앞세워야 된다. 당연합니다. 아, 아, 그렇게 예. 보는 거죠. 그래서, 예, 뭐,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또 그중에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네. 윤석열 타도에는 참여해야 된다 주장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나는 안가니 아니다. 아, 이재명 싫어하니까 아, 이런 그 생각들을 없애는 방법을 어떻게 좀 네. 어, 찾아서 거기에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방향을 좀안 소장님이 좀 한번 그러니까 연구해 보세요 양쪽에서 이런 네. 거요 예 이재명을 지켜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약하다는 네. 사람. 음.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 집회가 왜 이재명 지키기 집회냐. 윤석열지 세진 지회야지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 세력이 다 와야 산다. 음. 또 그러면 아니 지금 제1야당 득표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 공작을 하는데 노골적으로. 음. 촛불 행동은 여러 가지만 외치고 있다. 네. 그니까 이제 이 사이에 저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렇죠. 지난 토요일부터 보면 촛불 집회가 두 가지가 변화 발전했습니다. 음.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사실상 메인 구호로 음. 제1야당 대표 구속 공작 분쇄가 들어간 거나 다름 없거든요. 예. 제목 그다음에 현수막, 난 발언 음. 뭐 농성 우리 오늘 백년대표 제가 농성도 제1야당 대표 죽이기 구속 공작 규탄 분쇄 그리고 윤석열을 타돌한 단식농성이에요. 이름이 제가 마지막 구호한 것도 예. 야당 파괴 공작하는 예, 예, 예. 거 그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어 어, 촛불 행동이 상당히 그 내용을 음. 반영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시에 나는 이재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지하지 않는데 이 집회가 뭐 이재명 집회인가라고 오해하는 분들께서도 어 이재명을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이 하는 것은 정말 야당 대표를 없는 죄로 엮어가지고 희대의 지금 악마 같은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산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요 거짓말 완전히 조작을 해놨어요 대형을요 이게 지금 다 사실을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네. 상황에서는 나는 이재명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치 검찰의 이 정치 공작은 분쇄해야 되고 윤석열 몰아내야 된다. 하는 분이 또 나아주셔야 되고 또 우리 집회가 보면 이재명 지키기한 위 집회만 아니잖아요. 더더더큰 목표인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웃음> 특검 구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 더 나아가 또 하나 달라진 게 윤석열이 지금 저지르는 이 만행들이 정말 그게 다아서 이제는 날마다 나쁘지 나는 이제는 아예 제일야당을 말살하고 제일야당 대표를 없는 죄로 지금 구속시켜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퇴진을 넘어서 윤석열 타도로 김건희 특검으로서 김건희 구속으로 이렇게 구호를 또한 명이 높인 겁니다, 결의를. 그러니까 양쪽의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크게 양쪽 의견만 소개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수백, 수천 개의 촛불 행동과 촛불 집회에 대한 긍정적인 제안이나 비판적인 의견이 올라옵니다. 이제 그런 걸다저들 보면서 좀더 열려 있고 겸손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힘나는 촛불 행동 그리고 촛불 집회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 네, 봤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번 어, 짚고 하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 예. 네. 2008년 이명박 어떤 어, 그 사대강. 4대강 경우나 반대 뭐 이런 거할 네, 뭐 때. 또 박근혜 탄핵 때는 내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때 비교해 보면 제일 그친 이재명과 반 이재명 갈등이 굉장히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가고 있잖아요. 음. 민정 내에서도 그렇고 네. 이걸 깨뜨리는 방법이 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이재명 대표가 선두에 앞장서서 윤석열 야당 탄핵. 네. 민주파괴, 민생파괴 정권에 대한 어떤 어 장의 투쟁이라든지 뭐더 강하게 하는 그 방법 아니면 시민사회단체가 이걸 잘 조율해서 네. 친이명계나 반이재명계가 동시에 윤석열 이 정권 타도에 함께 나설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야 이게 쉽지가 않아서 이게 그래서 지금 네. 어, 동력이 이렇게 확그 붙지 못하는 게 과거 이, 이명박 박근혜 때와 달리 이런 게 있는 것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권은 음. 실은 내년 총선에 다 꽂혀 있고 음. 내가 배지를 또달수 있느냐 거기 외에는 그게 가장 그 큰우선순위란 말이죠. <웃음> 국회의원의 꿈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뭐 머리 그 머리 싸움을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계산 속에서 저는 이게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제가 어제 엊그제 집회 마치고 이재명 대표님께 그뭐 제가 연설한 부분 편집본이 있어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했으니까 보내드리고 대표님 이제는 세게 나갈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또 다른 글 이렇게 하나 보내드렸더니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저도 그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당내 여러 상황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지금 당내 여러 상황이 존재한다니 가더 묘수가 있다니까요 네. 지난번 민주당 첫 번째 장이 투쟁할 때그 이재명에 대한 비판적인 어지역구의 의원들도 다 나왔단 말이에요왜 나왔냐 예, 예. 아니 지역 주민들이 그렇지. 나가자 하는데 안 네. 나올 수 없는데 당내 결집을 시키는 건 이런 촛불 행동 아니면 어떤 시민 단체와저 민주, 민주당이 함께하는 장기 투쟁 네. 어 가질 수 있는 거고 지난번에도 거의 뭐 동시에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 한5 0만씩 모일 수는 있한 달에 한 번이든 뭐두 달에 한 번이든. 어, 이런 것도 구상을 해서, 네. 어, 결국은 강하게 치고 나가야 될 때, 머뭇거리면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예, 어,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치고 나가지 않으면 윤석열한테 쪽팔리는 거야. 정말 당으로서 존 인정도 못받고 지금, 아이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정권이 지금, 뭐 어, 대통령 취임하고 지금 뭐, 무역 적자 물가 뭐, 안보 이런 거 해서, 예, 그 야당하고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야당이 통과한 법안을 거부권하겠다. 또 과거 같으면 해의 순방 갔다 오면 은 야당 대표 불러다가 순방 결과 같이 얘기하고 그랬잖아. 이런 거 하나 있죠. 지금 아주 개무시를 당하고 있는 민주당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민주당은 어 죽기 살기로 지금 어 윤석열 전거가 싸우는 방법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총선 때다 당선이 될 텐데 뭘 기다리는 거지? 근데 민주당 그거? 안에도 첩자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있긴 있는데 그래서 아 예. 리더가 치고 나오면 안 따라오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따라오는다는 거죠. 이거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정말 고심이 많으실 거예요. 뭐냐면 시민들, 우리 시민들의 바람과 또 당내의 시민들의 어떤 바람과 다른 어떤 당내의 분위기들 이것을 어떻게 아우르면서 끌고 가느냐. 요거를 지금 때를 계속 재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 생각에는. 상인도한번 했는데 두 번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한 건데. 그러니까 계속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세게 나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끌고 가실지는 저도 만약에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이재명 대표는 너무 안쓰러운 게저 같은 성격이야. 내가 알아. <웃음> 이재명 대표는 나하고 나처럼 그냥 아싸란 성격인데 나 같으면 야. 이 나와라! 나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정치라는 게, 게 되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도 안쓰럽고, 지금 당하는 일도 그렇고, 그게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네. <웃음> 네. 그러니까, 아니, 명확한 것은 여러분, 백내필 말씀 맞는 게, 요 보세요. 만약에 민주당이 작년 말부터라도 장애 투쟁에 돌입해서, 그리고 뭐 국회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오라수목금은 열심히 일하고, 네, 주말에... 심지어 주말에 하루도 국회에서 일하시다가, 토요일에 일요일날 한낮에 심지어 2, 3시간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촛불행동이랑 한 몸은 아니다더라도 뭐 사전사후 형식으로 해서 시너지를 냈다면 맞아요. 저는 구속영장 청구 못 했다고 봅니다. 네. 겁이 나서요. 근데 계속 밀리고 당내 분란 생기고 정의당처럼 뭐 체포동의안 찬성한다는 사람도 나오고 민동 안에서도 박지현 씨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체포... 아니 검찰 수사하는 문제가 있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해야 된다는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박, 박지현?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부터 네. 아참그 사람은 그 아니. 그냥 그 일개 당원 듣보 잡인데 왜 그걸 자꾸 거론으해 자꾸 키워주는 거니 언론에 나오니까 이야기하는 데 언론은 건데. 그 저기 일부러 아, 박지현이잖아 예예예 네. 예. 예. 예. 예. 박지원인 줄알았잖 나. 박지현 박지현 아니 그 여자 그러니까, 얘기하지 도무많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얘기 <웃음> 안할거 <할게>. 오늘, <웃음> 오늘만 얘기할게요 아, 네. 그러니까 어? 장애투쟁도 안 하네 당내 분란도 있네 야당도 심지어는 찬성하네 네. 뭐 한동훈하고 유호정은은 방긋방긋 웃으면서 대정부 질의 주고받고 이런 상태에서 겁도 없이 그것도 구성영장 청구사하고 측병장 분석해보면 여러분 두 가지 주요 혐의는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이런 이거 법 애국적으로 이놈들 나중에 다가복갈놈들입니다 저는 장담하는데 정권 바뀌면 제일 먼저 이 구성영장 청구하고 네. 조작 수사했던 그 정치검찰 무리들 있잖아요. 수십 명. 반드시. 영순위로 네. 단두대로 갈 겁니다. 이제 우리가 혁명의 단두대는 없지만 민심의 심판에 서고 어 현실의 법정에서 처벌받을 왜이냐면 진짜 거짓말을 써놨다니까 구성장. 대부분도 인정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5,500,3억을 환수했다고 썼는데 그걸 숫자를 하여튼 아, 일단... 싹둑 잘랐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1차 장애집회하고 안에서 국회 안에서 투쟁했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민주당이 장애집회를 결정 못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대표가 이렇게 정치공작 당하고, 네. 날마다 민주당에 대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이 독극물을 내뱉고, 심지어는 이제 대통령 씨 자백도 했잖아요. 계속 구성장 청구해가지고 못 살게 굴 거라고. 오늘 방송에 나와서도 국민의 비대윤이라는 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1년 내내 청구할 괴롭힐 거라는 식으로. 말로는 괴롭힌 게 아니라 네. 이 죄가 더 많아서 1년 내내 총선 때까지 우리는 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갈 겁니다. 이야기를 해요. 대놓고. 근데 민주당이 정말 자존심도 없...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황당하게 당하는데 그냥 장애로 나오세요. 국회 일도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번 나오는 거잖아. 두 시간. 그러니까 저는 전국 순회하고 촛불 행동이랑 연계하고 촛불 행동도 세력을 더 키울 테니까 민주당도 과감히 나오고 그럼 이게 시너지가 되죠. 폭풍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원인이 이재명에게 있다고 봐요 뭐냐 이재명은 기득권과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 이미 기득권화 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재명이 싫은 거예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민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못 보면 여러분들도 정치를 잘 모르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이미 대선 전부터도 그래서 대선도 패했던 것이고 이재명이 돼봤자 자기한테 좋을 거 없을 거 같거든 자 언론도 지금 난리죠 건설사, 건설 시원, 언론이 뭡니까 다 건설사 중심에 이 언론사들 많잖아요 이재명이 되면은 자기들 손해볼 거 같거든요 언론들 손해볼 거 같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없애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가 다 아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먼저 하나로 뭉치고 시민들이 이재명 좀 마음에 안 들어 맘에 안들수 있지 그렇다고 이재명은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고 시민단체도 뭉치고 해서 지금 요선절 윤석열 저그 김건희 저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쫓아내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 합쳐야죠 민주당에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이재명 대표는 뭐 너무 그전화 하거나 문자로 막 괴롭히지 말라고 하시는데 요건 하시면 안 돼요 요건 하시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 이. 강원이고 또그 이제 여러분 지역구에 계신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에게 문자 보내셔서 빨리 창외로 나오시라고 그걸 자꾸 보내셔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움직일 겁니다 예, 아 이재명 어, 우리가 이제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어, 이렇게 정권을 거치면서 아, 제대로 계약이 안 됐죠 아 소, 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재명 그 지어는 첫 번째 이유가 개혁다운 개혁을 할수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이지 네. 사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아, 지금까지 누굴 시켜도 못 했잖아. 네. 진보인사 중에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 참 우리 민초라 할수 있는 밑바닥부터 기어, 저기, 기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온 이재명 만이할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 일단은 1차 실패를 했어요. 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윤석열 타도 이 항쟁이 성공하려면 어 우리가 빨리 해야 될 일이 어, 이재명 어 지지하는 분이나 이재명 지지 않지만 윤석열 정권 어, 문제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에, 분노하는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런 연대가 필요하다고 이거는 어 기술적으로 잘 에,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뭐 윤석열 정권 어그 야당 대우 해줍니까? 야당을 지금 어 있으나 만한 야당으로 보고 있고 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더 이상 응, 여기서 망설일 필요가 뭐 있냐? 특히나 민주당이 지금 총선 때문에 몸을 살린다는데 민심이 불같이 지금 어 윤석열 정부와 투쟁하라고 어, 이렇게 민심에 비판이 쏟아진다면 에, 지금 멍뭇거리는 민주당 의원들도 더 이상 에, 지금, 이렇게, 아, 이런 상태로는 유지하지 못할 거다. 이제 총선 전국이 6월달 넘어가면 시작이 되는데, 하여튼 분수령은 3, 4, 5월달이죠. 에, 예. 국민의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예. 네. 그때부터 이제 총선 전국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고 와야 될지, 이 부분은 꼭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나, 양희선 목사님이나 안진걸 소장님은, 어, 집회를 구상할 때, 어떤 최대한 공적인 구호를 내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수를 묵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어, 최대한 어떤 어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C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에, GP를 진행해야 아, 많은 동력을 모을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아, 되고. 그럼요. 아, 그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뺄셈의 집회를, 집회를 해야죠. 더 쌤의 집회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어, 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문재인 박근혜 탄핵에 함께 했던 민주노총이나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굉장히 문재인 정부를 네. 아, 서운하다 그러고, 네.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까지 지금 거의 등을 돌려버리다 시 싶은 그런 상황도 있죠. 아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예, 그러니까 잘 해나가야 될 제가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 와야 <웃음>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 우리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 촛불 행동에서도 조금 다를 수 있어 생각이. 그러더라도 최대한 몸을 낮춰서 함께해 주십시오 뭐 읍서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래서 함께 끌고 와야 그래야 우리가 큰 목적 윤석열, 김건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저큰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각도와 이런 차원에서 계속 생각을 해야지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뺄셈병 차고 있잖아요 이 새끼도 안돼저 새끼도 안돼다 죽여 나밖에 없어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어, 다 끌어와야죠. 솔직히 정의당 마음에 안 들어요. 정의당 이게 지금 뭡니까? 그러나 정의당도 끌고 와야 우리가 힘이라도, 고양이 발이라도 얹어야 지금 저유석열이 끌어낼 거 아니냐고요. 예. 상상 예. 가야죠. 근데 그래서 예. 저희들이 이제 반성도 하고 더 대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신촌보안관님이 애청자이신 것 같은데 민주당 요가하지 말아요. 촛불행동이 신당창당하니까 안 나오는 거라고. 예, 예. 촛불행동은 신당창당 할 수도 예, 없고. 지금. 네, 근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 그 물리적 이야기는 그 그, 좀그 그만 좀 부분은, 하세요. 예. 예 저기 신당 창당은 윤상열 타도 한 다음에 예. 어, 별도로 나가서 하면 예. 몰라도 이 촛불 집회를 가지고 사적으로 당 창당하는데 이용하고 그러면 어, 우리 그양해삼 목사님이 안된걸 소장님 나부터 셋이 네. 어, 이거 안 된다고 어, 바로 아 그러니까 이, 이제 뭐 이런 네. 거잖아요. 지금 촛불행동 아래에 있는 단체 중에 촛불전진이에요. 촛불전진이 주도적으로 처음에 촛불행동을 만들 때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은. 실무 심도, 역할을 예, 안 지금도 실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자, 그러나 촛불전진이 그렇게 하는 거는 촛불행동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각계 단체가 하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하여튼, 어, 윤석열 끌어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웃음> 끌어내리고 난 다음에. 예, 예 양을 네, 양을 저도 그 생각이. 기...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러니까 정확히 초심님한테도알수 없지만, 음. 기본적으로 나는 정당 같은 건 안는 사람이고, 나는 <웃음> 대통령도 안는다, 안겠다는 사람, 미국 아니, 대통령만 <웃음> 하겠다는 사람인데, 아니, 또 갑자기 네. 지난 주말부터 네. 지금 우리의 정자 댓글에도 국민주권당을 만드는, <웃음> 아니, 누가 만드나 보죠. 촛불행동에 수백 개 참여와 수만, 수십만 명들그 중에 아니, 일부가 만드는 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 보고 어떤 분이 당 만든다고 네. 와서, 네. 그 패널로 토론 좀 해달라고 해서 나는 그런 데는 나가면 안 된다. 에. 어, 그리고 또 혹시나 오해받을까 봐서 그분이 당 맺는다 하더라고. 근데 몰라 이름도 뭐, 무슨 당인지는 모르지만. 어, 거기에... 무슨 정책 연합당. 아, 정... 저한테도 연락 왔어요. 아 그래서. 자 최근에 무슨 열린 민주당, 네. 네. 그다음에 정책 연합당, 국민 주권당 이렇게 마... 만드는 분들이 있나봐요. 네, 네. 네. 열린 민주당 만들어요. 네. 이분들이 촛불 집회에 나오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음, 네. 촛불 집회는 다 열린 거잖아요. 우리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것도 아니고요. 음, 네. 그러니까 민주당만 나오나요? 이재명 지지만 나오나요? 음. 정의당 진보 지금 진보당원들도 꽤 많이 나오세요. 음. 진보당 있잖아요. 이건 우리. 열린 지표니까다 이해를 해줘 존중을 해주세요 촛불 행동이 창당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촛불 행동 창당이 불가능하다고 결국 지금 촛불 행동이 이게 커지면은 또 연대체가 해서 네. 가야지 촛불 행동이 촛불 지표, 촛불 항쟁 지표를 음. 앞으로는 크게 혼자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지금 연대를 하게 되면 아니 민주노총 어. 시민사들 다 들어오면요 어, 들어오면 누가 촛불 거기서... 행동 지금의 촛불 행동이 발전적 네.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윤석열 퇴진 범국민본부가 꾸려져요. 네. 그러면 지도부나 집행부 다시 구성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리고그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무슨 그어 그 하늘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이런 걱정들 하지 마시고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촛불행동이 예이 윤석열 파도 투쟁하는 가운데 당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 있으면 내가 못 만들게, 나도 저 반대할 테니까. 없다. 아, 그렇게 하세요. 아, 많이 있다면. 근데 아니, 없는데. 개별 차이 <웃음> 만드는 걸 제가 어떻게 말해요? 아, 뭐 얘기 이것저것 제기하는데 저한테 이제 제가 하도 이제 연설을 시원하게 하니까, 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정치해주세요 이러시는데, 제가 이제 저도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당을 만들고 하는 일에 저는 참여할 생각이 없어요. 뭐그 뭐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에 무슨 뭐 최근에 어떤 다른 당에서도 목사님 뭐 고문으로라도 이름 올려달라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음. 제가 그것도 완곡 왕국, 왕국하게 거절을 해드렸고 또 다른 움직임들도 있어 하도 나도 지금 막 나보로막 찾아오는 분들이 나도 많아 나도 귀찮아서 그냥 도망가고 싶은데 그러나 제가 그럴 일은 없다. 예. 분명해봤습니다. 아, 예, 그렇게 알고 당 창당하는 거는 서울의 소리가 결사 반대다.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의 뭐 유일한 관심은 <웃음> 어떻게 하면 결사 반대 당만들어 이거 됐죠. 안진글 소장이 민생연구소도 결사, 결사 반대. 아니, 그요 저는 결사 반대 목소리고 민생연구소 결사 반대. 촛불행동은 상당히 불가능한 조직이라 얘기입니다. <웃음> 윤석열, 김건희가딱 내려오는 그날 짐싸고 해외에 떠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윤석열, 김건이 내려오는 날 예, 떡돌릴 거야. 그러니까 내그 네, 떡은 먹고 갈게. 예. <웃음> 저의 저의 유일한 관심사도 첫째도 윤석열 타도 둘째도 윤석열 타도 셋째도 윤석열 타도 입니다 아, 아, 그래서 절대 그 부분 오로지 그거로만 지, 가야죠.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당장 내가 할 일도 예, 지금 현재 분열돼 있는 유튜버들 뭐 이런 것부터 이렇게 결집시키는 게 5월달까지는 끝을 내서 예, 전부. 예, 함께 가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아, 어, 그렇게요? 저는 해야죠. 지금도 진,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들이 제가 연설하는 걸 좋아해 주시는 네. 것 같은데, 제가 마음속에요. 이거 해가지고 무슨 한 자리 해야 되겠다 무슨 역할 어디 뭐 시민단체에서라도 무슨 아, 지금 한 자리 오게 시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그런 그런 생각이 제 마음 속에 하나도 목사. 없어요 하나도 <웃음> 없어요 해달라고 해도 난 힘들어서 못 하겠어 나 지금 이거 지금도 힘들어 예, 예, 그러니까 뭐나부로뭘 뭐 이래라 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제발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예. 저기 하세요. 나같이 해요. 옛날 나보고 막, 그, 뭐 정치 어 쪽을 그래서, 확인하는데, 네. 미국 대통령이 맞는다. 했더니, 야, 지금 안 해. 양인삼 목사님도 미국 대통령 아니면 안 겠다고. 나니 북한 가서 <웃음> 수령님을 해야 될까봐. 예, <웃음> 네, 그래요. 그리고 다음은 그 박지원 얘기 하지 마세요. 언론의놀이개로 나오는데, 거기다 무슨 맞아요. 청원을 하고, 일개 당원 하나가 언론들한테 놀아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다 관심 두면은 더, 맞 어, 기고만 장하니까 무시하세요. 뭐, 각지원 청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박지원이가 뭡니까? 그한번뭐 어,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으로 초교 한번 했다가 나왔는데 얘가 자꾸 예, 관심종자 같이 어긋장나는 소리 하니까 또 기사를 그것들이 써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말씀드릴게박지현 얘기 놀리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가 고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가서 고속영장이 기각되면 힘이 더 난다. 속담했죠 <웃음>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처박으면 호랑이가 각 물어버릴 거 아니야.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 검사에 나가면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는 격이나 똑같다. 야, 제가 한마디만 어떻게 할 거냐? 바로 그냥 꽝 부러가지고 예, 구속시켜서 지녀가는5년 때려서 예, <웃음> 범죄로 만들게 뻔한데 완전히 <웃음> 너이 인생을 그렇게 몇년 살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기자 회견 하지 마. 제가 한마디 할게. 한마디만 할게요. <웃음> 박지현 <웃음>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거 아니다. 예. 그러면서 <웃음> 자기는 국회의원 하고 싶다고 그랬다면서. 요 <웃음> 그거 아니야. 아니 어? 뭐. 아니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 다니더라고 목사님이 내가 좋게 타일러 얘기해 주는데.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바닥부터 알바부터 시작하세요. 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으면 사는지 를 먼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치든 뭐든 아니 하세요. 그 이제 그렇게 경험도 없는데 이초이나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이리와 나랑 토론하게 박지현이 인생을 그따위로 살면 어떻게 관심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어,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게뭐 언론 기자들하고 하면 또 연합은 갔다가 그 보도하면 또 받아서 보도하고 음. 박지현이 뭔데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야 무슨 초심보다나 박지현이가 내 말은 안 써요 기사 <웃음> 왜안 쓰는 거야 초심 님은 써먹을 네, 데가 없잖아 <웃음> <웃음> 저는 대표님 <웃음> 제한대로 음. 아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 이야기 하신 거죠? <웃음> 나는 이 얘기 다안 해요. 네, 몰라요. 저는 관심도 하셨어. 없는 분이에요. 네, 난박지원 원장 네. 얘기 오로지 우리는 윤석열 타도, 음. 김건희 타도, 한동훈 타도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보다 더 나쁜 사람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악마 같은 짓했던 전두환 노태우도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갔고 제대로 단죄받지 않았지만 어 저승으로 갔는데 지금 살아서 권력을 쥐고 나라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역사를 파괴하고, 정의를 파괴하는 자가 누굽니까? 윤석 한동은 김건희에 맞서서 다 단결하고 투쟁해야죠.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헛소리들이 나옵니다. 그 저희, 때론 반박하고 규탄하지만,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더큰 촛불 집회를 만들어 가는데, 더큰 저항의 맞습니다. 전설을 만들어 가는데, 오히려 열과 성을 다하십시다. 네,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 나 소식을 통못 듣는데, 언론이 보도를 하네. 예, 우리나라 안보 위기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나요? 뭐 전쟁이 언제 날 건지 이런 거좀 한번 아 궁금하니까 좀 가르 좀뭐얘기좀 지금 듣고 남과, 있을 남과 있을 북이 할까요? 서로 이렇게 쏟아내는 말과 행동을 보면 네. 거의 전쟁 전야나 다름없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긴장감을 아마 우리 없어요. 국민들이 어덜 긴장하는 것은 네. 오랫동안 남북 관계 경험상 네. 어, 으르렁거리지만은 국지전이나 남은 양쪽 다 전멸되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전쟁은 못할 거다. 북한도 남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덜 걱정하고 사재기 안 하는 건 다행인데 네. 다만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웃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몰아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게뭐민주지 파괴, 민생 파괴, 경제 파괴, 뭐 외교 추락 뭐다 있지만 전쟁이 크게 작용하는 사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 윤석열, 김건희 총공 세력은 자신들의 어떤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국지전이라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들인데 거의, 네. 거의 뭐 높은 정도가 아니라 야, 공기에 어. 몰리면 분명히 국지전을 할 거라고 예, 그러니까 하는 그, 거든요 그럴짓도 할 놈들인데 예. 다만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 집까지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설마. 저희는 그 집까지 할 수도 있는 놈들이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하고 그럼요 당연히 청공이 간절 이전에 개입한 거 뻔히 세상이 다 아는데, 오히려 그 보도한 기자들, 김종대 전원 대놓고 고발하고, 그것도 왜천공이 고발을 안 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고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렇죠? 이런, 김건희가 주가 조작한 건철학가다아는데 그걸 뭉개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진날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야당도 장애 투쟁을 병행하고 촛불행동도 촛불행동대로 혁신하고 더 활성화하고 시민들 시민들 더 나와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밖에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3월 달에 잘못하면 국지전 난다 이런 경고까지 하시거든요. 네, 3월 달에 예. 정세현 전 장관이라든 이런 분들이 뭐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 윤석열의 스탠스로 봤을 때또 북한도 긴장을 자꾸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말과 말이 막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이 무슨 풍선으로 논쟁하잖아요 사실 풍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가지고도 남북 관계도 그런 식으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그 전쟁 관련해서는 네, 네. 뭐 소식 좀있으요 양극단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윤석열이 어... 신분도 좀 의심스러워요 할머니가 일본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양극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웃음> 윤석열이 나라를 떨떨 말아가지고 일본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아시다시피 일본이 일어난 게 6.25 때문이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 일본을 <웃음> 살려주려고 <웃음>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 주장도 하나 있고 또 한쪽에서는 한쪽이라기보다도 이건 이제 변상욱대 기자님이 국제 국제부 전문 기자셨거든요 어, 지금의 이제 우리가 단독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전작권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과 중국이 반드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죠. 마찬가지 예, 예, 예. 예. 그래서 어, 지금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서로 힘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전쟁이 날 확률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김영민 사장이 그때 자기 방송에서, 아, 서울에서 나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 미국한테 국지전이라도 일으킬 수 있게 해달라는 소문이 들린다. 네. 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미친인간이요 미친놈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할 수는, 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죠. 네.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개구리 마냥. 네. 네 정말 위태위태하다저 사실은 나도 윤석열이 지금 저렇게 그래서 다행히 어 전작권 은유선들한테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네, 네. 예 자기 지지율이 10%대 떨어지고 예, 항쟁 그타도 항쟁의 열기가 고조되면 급하시고, 얘가 분명히 네. 뭔가 저지를 건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 촛불 지도부는 어 대형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예, 윤석열이 예, 안보 위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뭐 요즘에 주가도 그렇게 폭락 안 오고 그런대로어 가고 있고 환율도 그렇게 잡히고 있는 부분 보면은 국제사회에서는 한반도 전쟁 위기가 그렇게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런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예. 그렇다는 예. 건데 예. 혹시 모르는 거예요. 성공의 점괘만 나오면 해가닥 네. 해가지고, 바로 와. 핵가닥 해가지고 진짜 국지전이라도 이렇게 될수 예, 예, 있기 네, 때문에 미국이 네. 최근에 잘 보시면 윤석열한테 여러 차례 경고를 그렇지, 했습니다. 그렇지 맞아요. 행무장 아, 말도 안 돼. <웃음> 아, 오늘 정진석이 또이 얘기에 핵무장 얘기한다고. 자꾸 핵무장이니까핵무장 자꾸 자책무장이면 말도 안 돼. 네. 한미 안보가 깨질 수 있다라고 경고가 됐고요. 네. 또 저번에 무인기 보낸 것도 유엔사가 나서서 그렇죠. 북한도 문제지만 남한도 정전입장 입안했어. 유엔사 그렇죠. 이제 미국이 사실상 네. 주도하는 건데 미국이 네. 경고를 준 거예요 공개적으로. 네. 남한 정권 윤석열 너 북한 무인기 왔다고 너 무인기 보내면 돼 주의 주고 주미 대사 어 아니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 미국 본토 불러서 뭐 강하게 뭐 주문했다는 을 이야기도 나오고 음. 실제 불려갔거든요 음. 네. 주한 미 대사가. 본국에 소환 소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지금 한국 정권이 너무 유석열이 너무 막 나가니까 그렇지. 예. 어, 바이든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픈 거죠 뒤에서 그쵸. 욕도 해버리고 예. 바이든이 뭐~, 이세, 뭐 음. 미국 국회 새끼 욕도 해버리고 막 예. 그러니까 너무 막 나가고 함부로 하니까 또분명 하기도 하지도 않기로는 했? 공동 연습한다고 네. 발표해버리고 석열이또 뭐 무슨 회담한다고 네. 예. 뭐 그러니까 초청, 뭐~ 그러면서 뭐. 미국이 윤석열한테 세게 주의를 몇번준것 같아요. 네. 지금 핵무장핵 공동연수 다한돼 음. 네가 정이야기하니까어 우리가 인박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음. 네. 그거잖아요. 이번에도 했잖아요. 북한 미사일 쏘니까 와서 폭격기 따 갖고 우리 훌어 항공기 상공을 한반도 상공 을 다녔잖아요. 이걸 전략 자산 전개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도와줄게. 음. 더 이상 너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어요.니까. 그러니까 네. 일면 국제경제안보전문가들이나 변상국대기 같은 분들이 한반도 전쟁은 안 난다 네. 어, 일반, 일반적인 일반관점으로안 난다 네. 할 수가 네. 없다 네. 윤석열이 작전권 높으니까 근데 네. 문제는 병든전 대표님의 양희상 국사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은 미국 말도 안 듣고 뒤에서 바이든도 욕해 본 놈인데 네. 새끼라고개불리고 그다음에 그 새끼라고 쪽팔린다고 해놓고 그것을 또안 했다고 거짓말을 해버리는데 난리면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린 전세계 상대로 오니까 바이든 연먹을 국지전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니 네가 그렇죠. 어쩔 건데 하면서 네네. 네가 남한편 늘겠지 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하루빨리 네. 이 미친 정권을 끌어내는 것만 답이 없다 근데 끌어내려면 촛불 행동이힘만으면 토지 안 된다 솔직히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훨씬 네. 더큰 연대가 더많은시이 아, 필요하고 오. 야당들의 동참이 아, 반드시 맞습니다. 필요하다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항쟁인데 지금 민주당 정의당 뭐 야당 이런 당들도 박근혜 탄핵도 함께 했었고 안철수당도 있었고 해서 다 모아야 되는데 지금 에, 진보 내에서도 지금 어 분열이 많아가지고 뭐 친이재명 반이재명 뭐또뭐어 등등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거 그 힘이 모아져야 된다 이거 조속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 자꾸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예 촛불 행동이 촛불 집회를 자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와 있다 전에 네. 소금을 로할 때는 마음대로 했지만 네. 지금은 촛불 행동이 온 촛불 집회를 마음대로 뭐 당을 창당한다 하면은 바로 쫓겨나지 거기서 어 이런 상황까지 왔다 아이고, 말이 됩니까? 그래서 촛불 행동 마음대로. 촛불 집회를 자지우지할 그런 뭔가보다 지금 더 네. 판이 커졌기 때문에 네. 더 아니, 판을 키울 거고 네. 해서 에~ 예, 박근혜 탄핵 그~ 집행부들이 탄핵 끝나고 전부 해체해서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듯이 그런 상황이 올 거다 보고 그때 왜일 사람 돌아가지 않으시죠? <웃음> 퇴진 행동 박근혜 퇴진 행동이 퇴진 행동 계약식 아니잖아요 우리 예, 촛불 국민들 예, 것인데 예, 예, 예. 남아 있으면. 예. 퇴진 행동으로뭘 하자, 뭘 하자, 자꾸 이런 음, 이야기 있을까봐 깨끗이 해산한 거예요. 국민들에게 네. 돌려드린 거예요. 네. 촛불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촛불행동, 촛불행동 것 아니에요. 촛불 집회? 촛불행동 것 아니에요. <웃음> 촛불 시민들의 것이고 촛불 시민들 때문에 힘이 커진 거예요. 100% 촛불 시민들이 자주 유지하시면 됩니다. 아, 100% 촛불 시민 네. 투표해서 100% 당 만들자고 찬성하면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못 만들, 그래도 <웃음> 하여튼, 만들면 안 돼요. 하여튼 그렇고 윤석열 네. 친일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지난번 16일 날. 김희가요 재창인나요 어 대왕 파티 때. 그, 내가 몰라 아못 갔어. 매년 가가지고 우리 앰프차도 크게 다 틀어놓고 할 건데, 올해는 몰라가지고 못 갔는데. 에, 김이김이가요 김의, 뭐? 김효가요를 불렀는데. 외왕 어, 생일 어, 경축식. 상깨이가 뭐라고, 뭐라고, 분석했냐면 윤석열의 지향점이래. 음. 결국 윤석열은 김이가요가 서울시에서, 우리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게 윤석열의 지향점이라는 상케이의 분석같이, 윤석열은 지금, 어, 일본, 어, 그, 방사능 오염수, 방출도, 한 마디도 안 하고 있고 문제 이거, 없다잖아요 아니 도대체 윤석열은 이, 우리 양희산 목사의 그 음모론인지 <웃음> 아니, 음모론 아니고 제가 <웃음> 이, 지금 제가 일본 우리, 사람 네, 후선이라는 얘기 우리 방송에서 네. 최영민 감독이랑 네. 역사학자랑 모셔서 네. 그 계속 찾아와서 분석을 해가고 있어요다 네. 그래서 어 일본 사람 아, 이라 그런지, 일본에 대해서는 저렇게 뭐든지 다할것 같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파티를 우리가 막 성북동 대사관에서 우리 성북동 쫓아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난리를 폈더니, 네. 2018년부터는 안 했어. 음. 안타가 22년까지 인가 안타가 예. 윤석열 들어서니까 올해 갑자기 했는데 거기다 김희가요를 연주하고 거기다 이게 바로 윤석열의 방향이다. 윤석열의 지향점이다.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외교부 그, 차관이 갔다는데요? 외교부 차관 갔어요. 그래요? 미친 거 아닙니까? 어. 외교부 차관 갔어. 참.. 씨. 정말 나라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윤석열이 일본 놈이라고 네. 하지 않으면 은 네. 이해가 안 돼. 근데 아 윤석열 이름이 일본 놈이야 하면 은 답이 딱 나와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일본 놈은 아니겠지만 오죽하면 이런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거의 네. 뭐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의 부총리쯤? 왜냐하면 기시다한테 짤짤이 잖아요기시다 그렇죠. 총리 있는. 게. 네. 저는 윤석열 보면 이 사람이 기시다 보다 밑에 있는 부하가 음. 만나달라고 쫄쫄쫄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강제징용, 일본 제국주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왜 우리가 한국, 앉아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돈을 우리가 줄여? 앉아서 속된 말로 미친 짓 하고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웃음> 미친놈을 타더니까 <웃음> 미친 짓이지 그렇네요. 내가 계속 윤석열은 미친놈 뭐 이상이도 야아니라 네. 하는데 네. 윤석열의 잘못을 우리가 타더고 있으면 아 미친놈 잘못하면 다더지않아 살인을 해도 그 저기 형사 어떤 아니, 처벌을 못 하는데 자리가면안 되는데 정당방위인 <웃음> 경우가 있죠? 아니죠 미친 말고. 사람이 죽이려고 달려들면 <웃음> 아니, 지금 윤석열이 아니, 그렇게 하는 지 정당방위가 아니고 아, 그거죠, 그거죠. 예. 형사 처벌이 안 된다니까 그렇죠 보고서는 예. 근데 윤석열 미친놈을 놓고 우리가 여기서 미친 짓으로 잘내보 뭐든 하면 아니고 하루빨리 타도 맞아요. 끌어내는 길위엔에는 예. 없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죠 이재명 당대표 30조 민생 추격 <웃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우리 국민들 열받는 게 이것도 난방비 폭동, 물가 급등, 전기료 폭등 때문에 열받는 사람 폭동 일으키자 이겁니다. 평화로운 폭동. 그러니까 나와주시라는 건데 요즘에 그 돈은 짤이 있어요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민생대 아, 난방비가 너무 힘들어요. 겁이 나요. 무서워요 그랬더니 아껴 셈 마. 두 번째. 아이 은행들이 이자가 너무 비싸고 돈이 없어요 생활비가 없어 우리 죽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정부 했더니 그래? 야 100만원이면 돼? 야애다 100만원 근데 16% 이자네 이놈들아 네. 세상에 100만원을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이자가 이자 16% 싫어갖고 정부 로 돌려달라 그런 거잖아요 네. 10% 20% 너무 음, 고금리니까 기호서 수백만 네. 받더라 네, 그러니까 16% <웃음> 100만원 던져주면서 16, 16만원 내놔 이거잖아요 네. 이런 천하의 도둑놈들이 어디있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서민들이 힘들어갖고 이이화 간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네. 힘들면. 그래야지 이제 그 고통을 잃잖아. 잠시라도. 소주 6,000원, 맥주 8,000원이네. 이제 소맥 간장 먹으면 15,000원이에요. 아니, 왜8 0원 됐습니까? 네, 벌써 오르고 있고 곧 있으면 몰라요 아. 그래서 이제 술도 못 먹게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민생고, 양극화평그 정책은 잘 내놨더라. 네. 자살방지법으로 번개탄 생산을 <웃음> 하지 말자. 요수지 않아. 이런 수 <웃음> 아니, 나도 한번 하면 야 되겠네. 대통령이 <웃음> 뭐 말을 그렇게 알았어요. <웃음> 번개탄이 문제가 있다고. <웃음> 그러면, 어디서 그런 농담을 하세요? 진짜 아,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그럼 마포대교에서 마포 <웃음> 떨어져 죽으면 마포대교에서 없애야지 양희산 목사님하고 저도 변현대교 <웃음> 한번 혼내겠습니다 맨날 제가 혼내니까 백대로 <웃음> 어디서 그런 번개탄이야 이러셨어요? 번개탄 뭔 잘못이 있다고 아니 번개탄이 요 번개탄 때문에 자살하니까 번개탄을 안 판다는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웃음>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이거.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자살 온인을 제거해줘야죠. 김건희 벌에서 나온 걸 거야, 이거. 그러니까 김건희나 천공이 또, <웃음> 천공이 또 이야기했죠. <웃음> 대한민국은 전쟁나 정신차림고 천공 이야기했잖아요. 참... 대한민국은 번개탄을 너무 자유롭게 팔아, 그러니까 전쟁 자살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데 네. 완전히 이돌아버고싶뿐만 아닙니다. 쌀이 남아 돈다고 하니까 네. 네. 어떻게 해요? 품종이 좋은 거를 버리고 버리고 품종 나쁜 수확량이 적은 쌀을 만들래 쌀로 아. 농사를 지으래 아. 이뭐 하는 거야그 잘못 말해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쌀이 <웃음> 공급 과잉이어서 쌀값 네. 떨어지고 쌀값 떨어지면 쌀을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에요. 우리 식량 주권을 지키고 농민 생존권을 지키려고 아. 그걸 거부권 행사 행사하려고 네. 그 논리로 왜 이렇게 쌀을 많이 생산해 풍년이 계에 그러니까 식물 하늘을 요구하는 거야 야너 풍년이야 이 씨. 그러면서 농민들 요구하면서 아, 흉년 들어라 그렇죠 흉년 들어라 그리고 제일 생산성 낮은 쌀을 심어라 이거 네. 아니 쌀이 공급 과잉이고 풍년이면요 그걸 정부가 사서 농민들 생존권도 도와주면서 자 그걸로 북한도 도와서 남북 관계도 회복 하고 전쟁도 막고 우리 남한에도 여러분 결식 아동 빈곤 아동 양 양노원, 요양원, 그 다음에 경로당, 쌀 필요한데 진짜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서민가정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서민가정에 쌀을 주시면 돼요, 사서. 그쵸. 쌀 하나 지금 살 돈이 없어갖고, 쩔쩔 면서 얼마나 많은데요. 쌀 지금 여러분 10kg 얼마인지 아세요? 20kg? 10만원 넘어요. 10만원 안팎이에요. 음. 마트 대, 한이마트 가도요. 비싸요? 아, 그니까, 농민들은, 수비가가 낮아서 맞고, 네. 고통스러운데 어쨌든 유통가는 또 많이 그렇죠. 붙어가지고 네, 서민들은그쌀사 네. 먹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쌀보다 더산 우리 여기 서쌀판좀 하지 됐겠더니 <웃음> 제가 들 지금 뭐가 제일 많이 팔리는지 아세요? 네. 라면이 많이 팔리는데 그중에서 라면이 뭐가 제일 많이 팔리는지 아세요? 브랜드 없는 라면 있죠? 네. 그게 불티나게 팔리고 어. 이렇게, 이렇게 제일 싼거 제일 어. 싼거 다섯 개에 막 천오백 원 하는 거 어. 쌀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거 먹고 살고 있다니까 편의점 가보시잖아요? 점심때 삼각김밥이라 이런 게 거의 다 떨어져 있어요. 점심때 가봐도 어... 이제 막다 사가는 거예요. 직장에 제가 볼때 윤석열이는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그럼, 진짜 무슨 새끼야? 네. 지난,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알바노조 알바 노조, 알바, 네. 알바 청년 이야기 했죠. 네, 사람, 사람 새끼 아니라고 사람 새끼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번에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지만 난방 2차 난방비 폭탄에도 가스비 인상 기절은 그대로 안 쓰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냐고 이런 게 대통령이라고 아니 어떻게 아니, 하자는 거 도대체 자살 방지 대책이 아. 그 어떤 다리에 난간을 높이고 번개탄 생산을 금피하고, 번개탄을 없애겠다잖아요 네? 다리를 다 없애버리지 그러면. 다리 없애버리지 번개탄이 네. 문제가 있냐 이 새끼야 하여튼 어? 어, 이런 그러놓고도 자살을 안 자르면 윤석열이 쪽팔려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아.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튼, 예, 우리가 그래서 뭐 말이 지금... 필요 없어. 예. 행동을 해야 돼. 예. 우리가 3월달까지, 이제 5월달까지, 예, 시청 앞에서 삼각지까지 200만이면 꽉 차거든요. 200만만 예. 꽉 차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오늘 언론에 뭐, 니얼미트에서 조사해서 윤석열 지율이 급등을 하고 국민의힘 지율이오 예, 5차 범위로 민주당을 초월했다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에 전당대회가 있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할때 전당대회 여론조사 함께 들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네, 국민의힘 거죠. 지지자들이 대부분 전화를 받아가지고 저는 전화 다 열심 히 어, 받아요. 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지지하는 사람을 당 대표 만들려고 아 신경이 반 곤두 서 있는데 전화를 하니까, 예, 국민의힘 지지자가 한 절반은 들어가나 봐. 그러니까 지지율도 높아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높아지는데, 아, 뭐, 이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라, 우리가 뭐, 거기에, 어, 마음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웃음> 결국은, 아, 결론은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도저히 대통령에선 안될 사람이고, 윤석열이 이대로 대통령을 계속하면, 대한민국은, 에 국방부터 경제, 뭐, 모든, 어, 윤리 도덕까지 망한다. 이, 김건이라는 여자는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을 상식으로 알고 인생을 살아온 자다. 앞으로 이제 다큐 영화라든지 또 일곱 시간 책도 나올 거고, 어, 등등 우리가 또 심층 취재한 것도 보도를 할 거고, 어,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예, 윤석열 하루빨리 끌어내립시다. 양현산 목사님, 예. 네. 마무리 이제 어그 마무리 하죠. 나 감기 네. 걸려서 방송 못하겠어 이제 다음 주부터 다 방송 안 할래. 나 프로 다없애내 방송. 왜요? 두 <웃음> 분이에요. 힘들어. 초심님 아, 안 계시면 어떻게 방송을 해요? 아, 네. 아 아니 영화, 네. 아 영화에서 네. 주인공이 네. 빠지면 네. 어떻게 한다 고 그래? 아, 마지막으로 네. 이제 우리 어 촛불 집회, 촛불 네. 네. 투쟁, 네. 초, 타도 투쟁, 네. 어좀맥좀 좀 잡아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뭐, 그러니까 초심님께서, 예, 밭을 탓하면 안 된다. 우리 시민들을, 그, 아직 길로, 길거리에 나오지 않는 시민들을 탓하면 안 된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어, 분명히 윤석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어, 그리고 제가 초심님이 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윤석열 끌어내는 방법 쉽다. 말씀드렸잖아요. 제 연설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네네. 그냥 우리 국민들 3% 150만 명, 200명만 한두한두 달만 모이면 끝난다 그 얘기를 한 했어요. 번만 모이면 판이흔들겠나니까 그렇죠 음. 그렇게 해서 말씀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면 못 나오실까 혹은 안 나오실까 이거는 뭐 저는 좀 알겠어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하고 하고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서 다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웃음> 함께 해주시고, 예. 또, 부족하지만 희망도 보시고, 희망을, 희망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어, 제, 이 윤석열 정권이 이대로 가기는 어려워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이렇게 낮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을 계속 5년지 5년간이나 두고 볼 만큼 저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낮지 않다고 보고, 우리가 일본이 아니잖아요. 일본은 자민당이 계속 헤쳐먹고 있잖아요. 그저 그러니까 아마 국진당 이놈들은 그게 에또 국진당과 또 민주당의 수박들은 그게 부러워서 내각제 하고 싶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일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우리가 우리 우리 서로를 믿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믿고 우리 시민들을 믿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안내배 교수예 아까 그래서 이제 이 최악의 이제 민생이기 경제이기거든요 그래서 러 이재명 대표가 어, 남방비 에너지 지원금 물가지원금을 7조로 풀어서 국민 1인당 25만원이라도 씩 투자하고 제안한 거고, 민주당 지자체들이 지금 지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잘한 겁니다. 모든 민당 지자체가, 어, 다 같이, 어, 지원금,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빨리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 국민의힘당, 소속 지자체에서는 국민들이 항의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 국민 지지율이 당연히 떨어지고 그게 총선에도긍정이랑 깨치거든요 거 그러니까 민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야당은 제일야당으로서 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능력을 보여주고 예자 정말 방송하면서도 저도 답답 하는데 듣는 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믿을 건 역시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아직도 장애집회를 머뭇거리는데 강력히 한번 요청해 주십시오. 촛불 행동을랑꼭 같이 안 해도 좋으니까 어 지만, 지난번에 시청 앞에서 30만 명 국회 안에서 1500명, 2000명 이니까 얼마 보기 좋습니까? 음. 그런 어 비장함, 그런 각오, 그런 철저한 보여줘야죠. 그래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이한줌수군행정기득권사대 매국 세력들이 정치검찰 세력이 함부로 못합니다. 어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속 비리, 정치검사 세력한테 지금 정권 뺏긴 것도 서울운데 이렇게 1년 가까이 날마다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민당대로 민남, 민 장내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장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촛불행동은 촛불행동도로 더 혁신하고 분발하고 더 노력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는 들백번의 유튜브 시청도 중요하지만 한 번의 집회로 백유, 불여 일집으로 집회 나와주시고 그리고 일단 이번 주에 서울에서는 100만 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 힘 모아서 또 안지글트, 의정양이삼팀도 10만 으로 이렇게 도달해서 소리소리 를또 저희가 옆에서 호위하면서 우리 시민들 끝까지 지키면서 시민들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으면서 일단 무조건 유승열 타도 김건희 타도 한동훈 타도 그날까지 매진 또 매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또 나와주시고요 매일 저녁 촛불 집회랑 농성도 지금 숙내문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부영빌딩 신한 앞에서 거기도 틈만 남나와주십시오 예 저기 지금 어. 그 우리 광고 앱잡아도 나가고 있네요 네. 매일 소규모라도 촛불 집회를 지난주 토부터 시작했습니다 7시에 그리고 농성 단식이든 단식 안 하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누구라도 오셔서 이렇게 천막두개 있으니까요 주변에 이렇게 와그락을 모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다가 토요일날 대규모로 모이고 3월 18일에는 초대규모로 전국 집중으로 100만 명 진짜 모여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아무튼 뭐 지금 뭐 촛불 항제 예, 윤석열 타도로 이렇게 이제 병, 변경해서 예, 집필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어느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끌어내리자는 그렇죠. 건데 이거 힘이 네. 모아져야 돼요. 첫 번째로 벌써 진보 유튜브부터 어 지금 분란이 많이 가라앉긴 했는데 예, 결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민 사회 단체도 갈라져 있어요. 서로 지금 이재명 좋아하는 시민단체 이재명 싫어하는 시민단체 문재인 정부를 싫어해가지고 민주당을 싫어하는 이런 시민단체 내가 다 들어보면 직접 들은 얘기니까 이런 분들도 사적인 거나 어떤 단체의 어떤 무슨 문제 때문에 윤석열 타도 집회에 못 나오시는 이런 단체들이 없이 모조리 다 나와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합심해서 예, 김건희, 윤석열 타도해서 어, 윤석열, 김건희를 우리가, 에, 응징하고, 아, 대한민국을 바로 잡고, 지금 뭐, 굉장히 위험한 이런 올, 어, 4, 월되면은 어, 서민들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지금, 에, 어쩌면, 브라질 같이, 쓰레기를 주워먹는, 아 이런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예, 브라질이 그잘 살던 나라가, 에보루스 정권 들어서고, 쓰레기를 주워먹고, 예, 논란을 갖다가 구속시킬 때, 뇌물 받은 증거가 없다는 게 증거라는 어, 이런 걸로 구속을 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브라질이 부럽습니다. 브라질은 다시 놀라가 정권을 잡아서 예, 새로운 개혁 또적폐청산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그런 날이 올지 정말 내가 가슴을 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기회를 잡았을 때 제대로 못했는지 이번에는 기회를 잡으면 기필 꼭 예,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꼭 달성하도록 끝까지 채찍길로 어, 그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예 이끌어 나갑시다. 시민들이 지도자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이끌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배은재 선생님 마지막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예, 이제 방송 마무리하십시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농성장 예, 매일 촛불집회, 예. 토요일 대규모 전국 곳곳 촛불집회 많이들 나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휘좀 하자.